서버 1층으로 가야지 온라인 서비스 연결이 끊어져 다른 서버로리렉션될수 있습니다 야 서버 불안정없어졌안아 <목소리> 꼈어! 아니 쉬운볼 좀만! <목소리> 어? 지 우후 어, 예~ 잘 가요, 도이이이이이 이거, 이거, 이, 버그. 이 버그. 또 걸렸어, 또 걸렸어. 해결해 해결해 스결스해스해 해결해 해결해 해스해 해결해 해결해 해결해 해결해 해결스크래해 해결해 해결해 해결해 해결스크래